세이브 더 칠드런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세이브 더 칠드런 김재영입니다.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는 아동과 성인이 직접 조사단이 되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놀이환경을 조사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에 맞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벤처기부펀드 C 프로그램의 기획으로 2017년 군산시를 시작으로 전주, 시흥, 안산, 미왕, 영주, 서울 동작구, 광주 북구 그리고 올해 참여 지자체인 전남 광양시와 대전 대덕구, 경남 창원시까지 지자체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리환경진단 프로젝트를 어떤 배경으로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시작으로 올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후에 2019년에 참여한 두 지자체를 모시고 진행된 성과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프로젝트 참여 지자체인 전남광양시 대전 대덕구에서 현장에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주시와 시흥시에서는 줌 웨비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동 및 성인 조사단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직접 조사단으로 활동한 성인 조사단과 아동 조사단의 사업 참여 의견을 담은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과 공유에는 실황을 녹화하여 11월 중 세이브 더 칠드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에 참여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최대한 답변 드리고 만약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영상 업로드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이브 더 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님의 개회사로 2021년 노리환경진단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aved Children 정태형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Saved Children은 아동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2014년부터 놀이터를 지키라는 캠페인을 시작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146곳의 놀이터를 직접 신축하거나 또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이미 93개의 놀이터가 완공되었고 올해 연말이 되면 100여개의 놀이터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놀이터를 지키라 캠페인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놀이, 놀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과 이 놀이터의 주인은 바로 아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참여한 설계를 하고 또 아동이 원하는 놀이 시간을 확보하는 데그사업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2019년도 놀권리 사업 성과 연구 결과도 이런 아동 참여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을 권리 활동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을 권리를 중요시 여긴 지역의 아동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역할이 놀이 환경 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을 위한 정책 변화가 가능한 단계까지 저희가 활동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또 해결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려한 목소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지속적 안정적 놀권리 보장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두 개의 놀이터의 환경계산보다는 아동과 시민이 함께 전체 놀이 환경을 진단하고 그 이후에 지역 맞춤형 환경계산을 수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끈기 있게 장기적인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관심 갖는 지자체가 매우 많아서 저희는 무척 희망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여러 지자체 분들 전남 광양시, 대전 대덕구, 경남 창원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또 지난 여름 혹수로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놀이 사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아동과 또 시민조사단 여러분들께 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이브 드 칠레는 내년 2022년에도 이런 지역사회 중심의 놀권리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미션으로 플레이와 러닝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산 가능한 실험에 투자하고 계시는 벤처기부펀드 C 프로그램의 엄윤미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미 있는 행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 프로그램 업뉴이라고 합니다. 저희를 소개하시면서 구체적이고 확산 가능한 실험에 투자하는 기금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참 멋진 말이지만 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험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확산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많이 배웠는데요. 그럴수록 좋은 파트너의 존재가 정말 소중합니다. 저희에게는 Save the Children이라는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놀이터나 놀이 환경에 대한 일을 현장에서 할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초기부터 함께할 수 있었고 또 단일 놀이터에서 도시 전체의 놀이 환경으로 시선을 돌리는 첫 시도도 Save the Children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온 노력 중에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눌 소도시 놀이환경 조사는 저희에게도 각별한 프로젝트입니다. 어, 놀이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다가 정말 필요한 일은 뭘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쌓는 과정에 시민과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데이터를 함께 모으고 현장을 보고 또 데이터를 해석할 때 목소리를 보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더 배웠습니다. 세이프더칠드런과 같은 좋은 비영리 단체와 또 이제까지 이 사업을 함께 해주신 좋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과 일하면 어떤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지를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세이프더칠드런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린이의 일상과 성장을 위한 책임과 부담이 너무 많이 가정으로 돌아간 날들입니다. 그럴수록 공공의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고 있는 날들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놀이터는 이 복잡한 도시에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약속해준 거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정성스럽게 들여다보고 또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 프로젝트의 시간과 예산 그리고 인력과 자원을 투집, 투입해주고 계신 지자체 여러분들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기금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이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부모로서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누시고 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목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서로에게서 또 격려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앞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Save the Children은 놀이터를 지켜라 라는 캠페인 하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Save the Children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놀이 환경 프로젝트는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Save the Children 국내 사업부 이수경 부장께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 국내 사업부장 이수경입니다. 오늘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 드리기 전에 먼저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진행하고 있는 놀권리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놀 시간, 놀 친구, 놀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인 우리나라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마음껏놀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도시, 학교 놀이 공간의 놀이 환경 개선 사업과 정책 개선 등의 옹호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7년간 아동 및 지역 사회와 함께 도시 지역에서는 21개의 놀이터 개보수를 진행했고요, 농어촌 지역에는 13개의 놀이터와 18개의 놀이 공간이 있는 지역 아동 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놀이 시간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3곳에 잘 노는 우리 학교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신체 놀이와 ICT를 활용한 놀이도 함께 할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도 두곳 조성하였으며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와 정부의 놀권리 정책 지원 등으로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놀고 유지가 잘 되는 놀이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이 잘 놀고 유지관리도 잘 되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놀이터를 자신의 공, 자신들이 노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놀이터를 아이들의 공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동과 지역사회의 참여에 의한 관심입니다. 놀이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동과 지역사회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아이들이 찾지 않고 방치되는 놀이공간은 줄어든다는 것을 단연간의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인 아동과 성인,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놀이환경 현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동네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환경진단을 통해 지자체는 기존 어린이공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 또는 유지에 대한 계획 도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급자 위주의 놀이환경 조성에서 벗어나서 수요자 즉 아동 맞춤형 놀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과 지역사회는 직접 어린이 공원을 방문하여 놀이 환경을 진단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 놀 권리 및 놀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은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아동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과도 연결됩니다. Save the Children은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을 통해 정부, 지자체의 아동정책에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럼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각 참여기관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 진행과정은 크게 네단계로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C 프로그램이 기획하고 개발한 진단 도구와 10개 도시를 진행하며 보완된 문항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역할을 나누고 놀이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시민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 방법을 안내한 후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조사 데이터를 취합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역 내 주민들한테 공유드리고 추가로 의견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런 결과들을 모두 취합하여 실제 지역 내에서 놀이 환경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 일의 책임 부서는 어디가 돼야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고요. 가능한 내년도 예산 수립 전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여 실제 개선 계획이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고 반영이 될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개 지역에 229명의 아동과 성인이 조사단으로 참여해서 지역 내 어린이공원의 환경을 진단했는데요. 잠시 후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 소개에서 올해 참여한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어떠한 과정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의 이해가 높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장례 정리를 위해서 5분간 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놀권리 소개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유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접속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동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 어리다? 미숙하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아동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이고 자신만의 생각과 사물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1989년 유엔은 유엔 UN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명시했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이 이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을 위한 모든 결정과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존권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며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안전한 가정에서 머무르며 쉴수 있어야 하고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권 모든 아동은 학대와 폭력, 위기 전쟁, 차별, 노동 등 모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는 적절한 보살핌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달권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서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여가와 문화활동을 즐기며 생각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권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관점을 가지고 성장하는 존재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어른들은 아동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리를 존중받은 아동은 행복한 미래를 그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 우리 모두가 아동권리를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다음은 오늘 성과 공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 지역의 놀이환경 개선은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영역에서 아동권리, 놀이 본질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이끌어 나가야만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는 담당자의 의지와 참여도가 중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곳의 지자체와 함께 공모 신청부터 조사단 운영, 결과 분석 등본 프로젝트의 모든 프로세스를 짚어보면서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성과,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과 개선 방향까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먼저 진행한 전남 광양시의 정희철 계장님과 대전 대덕구의 박성원 주무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공원과 수영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놀이환경진단사업 담당자 공원녹지과 박성원 주무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는 세분화하면 총 7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시작으로 두 번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단을 모집하고 세 번째 그 조사단들이 직접 놀이터를 방문하여 환경진단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 실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한 후 다섯 번째 분석된 결과를 지역 내 아동과 성인 조사단에게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고요. 여섯 번째 모든 결과들을 취합하여 놀이 환경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그 개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기 혹은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프로젝트 참여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공모를 통해 공공어린이공원 전수조사가 필요하거나 한정된 재원으로 놀이환경 개선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올해 참여두 지자체는 어떤 과정으로 이 프로젝트 에 신청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예, 광양 광양시내 지역 주민의 평균 연령은 41.5세로 전라남도권의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합니다. 이에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시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아동친화 도시로 선정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조성은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으나 놀이터 조성 시 아동의견과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놀이기구를 획일적으로 설치한 사례들이 많아 아이들이 어떤 놀이터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세이브드칠드런에서 진행하는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놀이 형태와 우리시의 놀이기구 및 놀이터 현황 등을 파악하여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춘 놀이터로 개선, 개발하기 선개에본 프로젝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대덕구에서는 작년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는 프로젝트로 어린이공원을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아이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당시 함께해 주신 세이브 더 칠드런 서부지부에서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저희 대덕구 어린이공원의 변화를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동들을 위한 변화의 시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모를 통해 참여 지자체가 선정이 되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후에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때 본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을 서로 합의하고 사전 준비를 시작하고요. 또 조사할 놀이터 리스트도 확정하고 조사단 이름도 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진단 문항도 부완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두 번째 과정인 조사단을 모집하는데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성인 중 조사에 참여할 분들을 적극 홍보하여서 지자체에서 모집을 해주고 계시고요. 모집이 완료되면 가장 가까운 놀이터에 배치해서 진단할 수 있게끔 조정합니다. 이때 보다 유의미한 결과값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단들을 최대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이나 밴드와 같은 SNS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기도 하고요. 관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등을 요청해서 조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된 조사단 들 조사단 분들 중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광양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혹시 참여하셨나요? 네, 예, 광양시 성인조사단 분 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놀이터 조사 후에 놀이터 내에 시계탑을 설치하여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시간을 자유롭게 볼수 있도록 하고 유아와 어른까지 전 세대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생애 주기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아이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놀이 환경에 대해 생각해 주시고 아동복지 압장서 활동해 주시는 분 의견을 의 들을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어, 소개해 주신 분들 외에도 가족 단위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지역 안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같이 참여해 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단 모집이 완료가 되면 실제로 놀이터에 나가서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이 교육은 집합 형태로 진행하면 가장 좋으나 코로나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모든 지자체가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조사 방법 안내뿐 아니라 놀권리 교육, 활동 다짐문 작성 등 여러 방법으로 인식 개선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OT 과정 중에 어떠한 마음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지를 적어보는 활동 다짐문 시간도 있었어요. 아, 대덕구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 다짐문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 활동 다짐문 중에서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같은 곳을 볼수 있는 조사단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문이 있었는데요. 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문장이라서 어,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문구 하나하나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세 번째 과정인 환경진단이 진행됩니다. 어, 성인조사단은 평일과 주말 그리고 오전과 오후 시간에 다양한 케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개 이상의 놀이터를 각각 다섯 번 방문하고 있고요. 아동조사단은 한개 이상의 놀이터를 한 번씩 방문하여 환경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듯 한데요. 크게 접근성, 환경현황, 놀이기구와 운동기구 현황, 그리고 놀이성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총 77개의 진단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접근성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게 갈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이고요. 놀이터의 입지와 진입의 안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현황은 놀이터 공간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진단하는 항목으로 위생과 자연 요소 및 분위기에 대해 평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놀이기구와 운동기구 현황은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진단하는 항목으로 낙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파손되거나 부식된 기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놀이성 항목은 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항목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놀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사단 분들도 진단해 주셨지만 담당 주무관님 그리고 팀장님들도 직접 놀이터를 방문해서 진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진단을 해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계장님 혹시 어떠셨나요? 저도 담당자로서 직접 놀이터를 방문하여 놀이터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자체 담당자의 시각으로가 아닌 조사원으로서 시각 조사원의 시각으로 놀이터를 조사해 보니 더욱 자세히 볼수 있고 새롭게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주 분석 결과를 보면 아이들과 놀이터를 바라보는 재미가 달라 어른의 시각과 아이들의 시각의 차이점을 경험해, 경험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단한 놀이터 경우. 깔끔하고 청결한 편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더 자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더라고요. 주 개선 계획 수립 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큰 장점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저도 업무 외적으로 놀이터를 방문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놀이 시설을 점검 나갔을 때보다 더 세세하게 모든 놀이터의 모든 것들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놀이터를 다니고 설문에 응답하면서 놀이공간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덕구, 대전 대덕구의 놀이환경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는 라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시설이 노후되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그런 놀이터들도 있었지만 차근차근 개선해 나간다면 아이들이 찾아오는 놀이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관리자의 시각이 아닌 조사원의 시각으로 좀더 세세하게 진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사단 분들의 진단이 모두 끝나면 네 번째로는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놀이터 환경 진단 결과를 담은 기초 데이터 지도랑 차원별 진단 점수 그리고 놀이터별 현황 자료까지 정량 정성 지표를 포함한 백서가, 백서가 제작됐고요 각 놀이터 별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이 정리됩니다 두 지자체 모두 진단 결과를 공유 드렸는데요 진단 결과를 들으신 후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상했던 결과였나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나요 광양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과 보고서를 받기 전에는 광양시 어린이공원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상정도의 평가를 받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높게 나와서 안심이 되기도 했고 이에 안주하지 않고 놀이진단 결과를 적극 수렴하여 아동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광양시 아동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애써주시는 광양시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점수가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엔 대덕구의 결과도 궁금한데요. 진단 결과가 구청장님에게도 보고되었을 듯해요. 결과에 대해서 혹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대덕구청장님께서 아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 대덕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보고 드렸을 때도, 뭐 예산 확보를 위해 보고서를 올렸을 때도, 격려 영상을 촬영해 주실 때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과 보고는 조금 더 정리해서 보고 드릴 예정인데, 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덕구청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기대하겠습니다. 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섯 번째 과정인 조사단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참여했던 조사단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하고 추가 의견을 받아서 분석을 보완하는데요. 이 간담회 또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조사단 분들에게 오프라인으로 직접 결과 안내를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결과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들이나 조사하면서 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광양시 씽씽놀이터 조사단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결과를 보기 전 놀이기구 또는 시설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놀이터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아 예상받기라고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의견은 놀이터 소독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더욱 소독에 신경 써서 쾌적하고 깨끗한 놀이터가 되도록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또 하나 기억은 남 기억에 남는 의견으로는 놀이터에 들어갈 때 환영받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의회로 의견으로 기억됩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아동 친화 도시가와 협의하여 아동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아이들이 환대받을 수 있는 놀이터 놀이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놀이 공간에 대한 인식 개선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공공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아이들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데 시끄럽다고 혼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소리 내며 놀수 있는 공간은 놀이터밖에 없는데 말이죠 공공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주민들에게 인식 개선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간담회 의견까지 모아지면 저희 여섯 번째 과정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워크숍은 지자체 관련 부서, 뭐 아동 관련과, 그리고 공원 관련과, 가능한 도로교통과나 기획조정실과와 함께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 전문 조사 기관이 모두 모여서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요. 항목별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 부서는 어딘지, 그리고 우선순위까지 정하는 시간입니다. 광양시는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대덕구는 11월에 워크숍이 진행, 계획되어 있는데요. 워크숍을 진행한 광양시의 경우 워크숍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계획한 개선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광양시 공원과에서는 놀이 환경 진단 프로젝트 프로젝트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개소 놀이터를 리모델링하려고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놀이터에 안내 경고문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고문보다는 아이들은 눈높이에 맞게 예쁘게 디자인한 표지판이나 사이, 사이니지를 개선하여 공간 전체 분위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공공어린 이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공원 어린이 공원은 아이들의 주체인 공간임을 알릴 수 있던 인식 개선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계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 진단 결과와 관련하여 또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 놀이 환경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광양시의 놀걸리 사업 운영도 계획되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세 가지 부분에서 장기 적인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워봤는데요. 먼저 안전성 측면에서 아이들이 놀이터로 진입할 때 안전하도록 안전봉을 설치하거나 놀이터 내에 안전벨을 설치하여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놀이터 소독을 늘려 쾌적하고 안전하게 뛰어놀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 놀이성 측면에서 저희 광양시는 놀이터 공간이 세 부분 넓기 때문에 공간을 재배치하여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기, 것입니다. 놀이 시설 및 편의 시설 측면에서는 앞으로 놀이터 조성 시 아동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필수 수렴하여 조성할 계획이고 곳곳에 아동이 한대받을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곳곳에 인식 개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광양시의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세이브 더 칠더런에서도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은 저희 세이브 더 칠더런에서는 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지자체 유관자, 조사단원 등의 놀권리가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어, 지자체 내에 담당해 주셨던 팀장님 이하, 계장님, 뭐 주무관님들의 아동 놀권리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주무관님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전에는 놀이터가 저희 일거리 일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의 공간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어, 저희 주관부서뿐 아니라 유관부서 담당자들도 조금씩 변화가 있으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놀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저희 아이들의 아이들의 공간은 아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을 때 우리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된다는 점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주간부서인 저희 공원과 직원들 그리고 유관부서 담당자들도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무부서의 담당자 한 명의 변화가 아니라 유관부서의 모든 분들의 변화가 있어서 이 지역에 더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이제 두 개의 문항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열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시민들이 조사단으로 직접 참여해 주셨어요. 어, 사업 담당자로서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측면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본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 외에도 보통 일을 추진할 때 주민 공청회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어 진행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의 조사단들도 동일한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좋았던 점은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의지를 가지고 신청해서 직접 진행했다는 것이었고 아쉬운 점은 저도 처음 시도하는 업무여서 서툰 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희 광양시는 현재 광양시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의 경우가 시설 경우에는 시설이 오래되었고 대부분 획일적인 형태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고 놀이성이 발휘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에 거주 중인 성인과 아동, 어떤 놀이터를 선호하고 시설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놀이터,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와 같은 시민참여 활동이 정말 중요하고 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낸 의견이 실제로 개선에 방향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조사 사람들을 직접 뵐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휴대폰이 없는 아동들이나 연령대가 높은 성인들은 설문조사 참여가 어렵고 많은 설문지 문항 개수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조금 힘드시다는 민원전화가 있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아동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놀이 환경을 진단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신 의견 바탕으로 저희 세이브 더칠드런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자리에 놀이 환경 진단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여러 지자체 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다른 지자체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양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놀이터 환경을 개선하고 새롭게 조성할지 좋은 놀이터 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엄청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저희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를 개선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까 하는 문제는 모든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대덕구의 놀이터 개선 방향과 계획이 설정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고민이 해결된 것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전광역시내 다른 자치구에도 이본 프로젝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지자체 외에도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후에 어, 하시, 하시고 나서 말씀을 나눠주신 게 있는데요. 서울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주무관님께서는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 참여는 지역사회에 대해 아동이 놀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경기도 안산시의 여성아동과 주무관님께서는 어른의 눈으로 보는 놀이터와 아동이 생각하는 놀이터는 달랐다. 아동이 직접 놀이터를 조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지역의 공공어린이 공원이 아동들이 주인이 될수 있도록 많은 지자체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전남 광양시, 대전대덕구 담당자분들과 함께 공모 신청부터 개선 계획까지 의견 들어보았는데요.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광양시의 정희철 계장님, 그리고 대전, 대전 대덕구의 어, 주무관님, 박성원 주무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 다음은 이제 시작하는 창원시를 제외하고 올해 두개 지역의 놀이터 102곳을 진단하기 위해 약 200여 명의 아동과 성인이 조사단이 되어 활동했는데요. 광양시 씽씽 놀이터, 대전 대덕구 FC 대덕 등 제각기 특색 있는 이름으로 놀이터 좋은 점과 어, 개선이 필요한 점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더위와 폭이, 폭우를 뚫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면서 놀이터를 열심히 조사해 주신 조사단 분들 중몇 분을 만나서 활동 소감과 지역 놀이 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이번에 놀이환경진단에 참여하게 된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최시영이라고 합니다. 아빠를 따라 생씽놀이터 조사단에 가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석동동에 놀이터 세 군데 방문했었고요. 다섯 번 방문했었습니다. 음, 김민적이라고 합니다. 아요. 대전 대덕구에 살고 있는 박세은입니다. 13살.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시 광양읍에 거주 중인 광양 마로초등학교 6학년 2반 정민교고. 주말에 보통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족들 다 해서 인근 놀이터를 이제 갈 데가 없으면 다니는데 공고가 나왔길래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빠가 같이 하자고 했어요. <웃음> 아빠랑 같이 하자고 해서 그래도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웃음> 아빠랑 같이 하는 거 재밌었어요? 예상외로 재밌었어요 평소에 저기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놀이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놀이터 뭐 진단이라고 하길래 이제 참여를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이제 다 초등학교 또래라서 놀이터가 정말 필요했고 어른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권유를 해주셨는데 놀이터에서 놀기만 해봤는데 직접 조사를 해본다는 게 흥미로워서 참가를 해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어렸을 때그 놀이했던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원하고 간 사이에 잠깐 와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직 개발 중인 지역이라서 주변에 뭐 건물도 없거든요. 공원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된 곳이라서 좀 향후에 좀더 놀이시설 확충이 필요했습니다. 놀이기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사했던 지역은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전 울타리나 그런 걸 꼭 완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석봉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 공원이고 물놀이 공원인데 여름에 이제 한철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냥 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곳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많았어요. 울타리랑 CCTV 같은 거 설치해놨어요. 생애 최초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한 20평 정도만 해도 아장아장 애들이 걸을 때뭐 다른 어른들이랑 섞이면 이제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또큰 애들이 놀수 있는 종합 놀이터도 있고 또 하나 개선해야 될 점은 시계탑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아주머니 저기 지금 도시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정신없이 놀았다가는 엄마한테 혼을 나니까. 아. 약간 놀이 기구가 더 재밌어지면 애들도 호기심을 갖고 더 오지 않을까요? 오늘 그네 먼저 타려고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꽉차 있어서 어, 그네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놀이하는데 안전한 환경 조성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 그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많이 찾고 부모들 도 이렇게 데리고 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구가 너무 천편 이렇게 똑같아요. 좀특색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놀리차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노인저 어른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채우시는 것에아 예, 관리를 해, 해주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입구를 막아 놓은 차들과 담배 피는 어른들이요. 항상... 안전하게 놀수 있는 장소여야 돼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고 깨끗한 놀이터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놀아야 된다는 사실, 그거는 이제 이제 놀 권리라는 게 있다는 거는 이번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좀 많이 알았던 것어요 아, 아이들에게 정말 이건 권리구나라는 거. 놀이터에서 놀수 있는 것도 우리의 당당한 권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이걸 조사하고 조사하면서 이거를 적는 게 재밌어요. 물권리를 강조하셨잖아요. 이 활동을 계속하면은 더저 더 아이들의 물권리가 향상되지 않을까. 아, 당연히 추천하죠. 아이들이 성장 과정 중에 이 놀이 환경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는 주변 환경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나간다는 게 의미 있고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웃음> 추천하고 해 싶습니다. 어른들이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쉽...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어, 노려환경 진단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 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셨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조사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의 성과 공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로 얻은 데이터와 의견을 어떻게 예산 편성으로 연결짓고 개선으로 실행시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19년 본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셨던 전주시와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선계획에 대한 사례들을 공유해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전주시 야호아이 놀이과 놀이터 조성팀 최필선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청 야호아이 놀이과 놀이터 조성팀장 최필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전주시가 세이브 더 칠드런 C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터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새똥구리 놀이터의 현재 모습입니다. 기존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놀이터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놀이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놀이터를 기획하고 만든 세상의 하나뿐인 특별한 놀이터로 탈바꿈 된후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가 되어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이전에 없던 소음 민원까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체 공공놀이터 160개소에 대해 놀이 환경 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놀이 환경 개선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히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전주시 소개, 놀이 환경 진단 추진 배경, 추진 일정, 결과, 개선 과제, 주요 성과, 그외 2021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놀이 환경 진단 필요성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관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전주시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에도 선정되어 초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놀이와 탐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아동놀이정책 야후 5대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아이들이 막고 뛰놀고 상상력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숲과 도서관, 미술관을 놀이터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여유를 갖고 자신의 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야호학교를 운영하고 부모가 인생의 멘토로서 부모 역할을 할수 있도록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오아이놀이관은 2019년 7월에 신설되었고 현재 아이놀이 지원팀, 아동친화팀, 놀이터 조성팀이 있습니다. 놀이터 조성팀은 숲놀이터, 생태놀이터, 학교놀이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놀이환경 진단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는 아동 놀이 정책 야우 5대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숲 놀이터는 지나치게 안전하고 정형화된 놀이터보다는 건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연숲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험심과 협동심,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매년 조성하고 있고 현재 10교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숲이라는 위치적 한계성과 야간의 이용이 불가한 시간적 한계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다음다 유아부터 아동까지 수시로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집 근처 동네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찾아주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딜 가나 똑같은 특색 없는 조합 놀이대, 근네 시소 등 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놀이기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놀이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우리에게는 어, 이러한 방향을 정해줄 가침판이 필요했습니다. 타 시군에서 노이 환경 진단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시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아 세이브 더칠드런과 함께 노이 환경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이 환경 진단 추진 일정입니다. 2019년 2월 전주시 시 프로그램 세이브 더칠드런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19년 3월에는 시민조사원을 모집해서 사전 미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5월까지는 야오 놀이터 지킴이 100명, 전문조사원 35명은 놀이터 일계소당 5번씩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브더 질더론에서는 아동조사원을 별도로 모집하여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놀이터 현장 조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6월에는 놀이 환경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와 워크숍을 진행하여 개선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환경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3개를 선정하여 2019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이 환경진단 총괄 내용입니다. 전주시 공공놀이터 160개소의 접근성 환경요소 편의 부대시설, 놀이기구, 운동기구, 놀이성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는데요. 편이 부대 시설 및 놀이 운동 시설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접근성과 환경 요소에는 중위권 점수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성 측면에서는 상위권이 10%밖에 되지 않아 어, 많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행정구별 놀이 환경 진단 결과입니다. 전주시에는 두 개의 행정구가 있는데 완산구에는 97개소, 덕진구에는 63개소 놀이터가 있습니다. 접근성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진단 점수와 만족도를 지도에 표시하였는데요. 좌측이 진단 점수이고 우측 반원이 만족도입니다. 우측 5점 척도로 녹색과 노란색이 많은 것으로 보아 대체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놀이 환경 진단 권역별 결과입니다. 전주시는 도시 대생활권을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극권으로 나뉘는데 신도시는 주로 서부와 북극권에 있고 구도심은 중앙, 동부, 남부권에 있습니다. 어 접근성 등 평가 항목에 대한 진단 점수와 만족도를 지도에 표시해 되었는데 대체로 신도시는 놀이터 환경 진단 점수가 만족도가 우수하였고 부도심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놀이성 측면의 결과치가 표시된 지도입니다. 진단 점수와 만족도를 지소에 표시한 결과 좌측 반원이 진단 점수고 우측 반원이 만족도입니다. 놀이성 측면에서는 중2등급에 해당하는 노란색과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주황색이 많아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놀이 환경 진단 이후 개선 과제 및 계획입니다. 놀이 환경 진단 이후에 비상대과 놀이터 안전 지킴이가 필요하다, 그런 표지판 정비, 음주민 흡연, 쓰레기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놀이기구 청소, 위치 안내, 시계 설치 등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도출되었고요. 추진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나머지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놀이환경진단 주요 성과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놀이환경진단 이후 놀이,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놀이환경진단 결과 시범사업으로 놀이성이 떨어지는 놀이터를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동참여 워크숍을 진행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 4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어 놀이터 시범 개선 사업은 협약기관인 C프로그램과 세이브 더실드론과 함께 의논하여 완산구의 2개, 덕진구의 1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별로 놀이터 환경 개선 전후 모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의 2개 효문 풍남 놀이터는 인근 생태 놀이터와 인접한 놀이터로 세개의 놀이터가 각기 다른 놀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클러스터형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효문놀이터는 구도심 특성상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이들을 위해 노후화되고 해결화된 놀이터를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민원이 많아 이해와 설득 과정을 거쳐 협의점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킥보드 인라인을 탈수 있는 공간으로 밝고 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풍남 놀이터는 기존 공원 중심부 큰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여 입체적 놀이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나무집, 그물놀이, 바구니, 그네를 탈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구에 소재한 색동구리 놀이터는 접근성이 좋고 거주지 특성상 젊은 부모가 많아 아이들의 놀이에 관심이 많은 큰 공원으로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이 반영돼 독특한 형상의 인공 언덕 놀이터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모험심을 키워줄 짚라인과 바구니 근의 잔디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올해 5월에 세개의 놀이터를 모두 조성하고 난 뒤에 릴레이 개장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새똥구이 어린이 공원 놀이터의 개장식 사진입니다. 놀이터의 주인공인 아이들과 함께 그동안 놀이터 환경 개선에 애써주신 전주시 세브도칠드런 이 시프로그램 관계자분들이 함께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시범 개선 환경사업 이후의 사후 영향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효문풍남새똥구리 놀이터에 대해 개선 전후 놀이 관찰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놀이터 이용자 수 만족도는 증가하였고 놀이터 이용 시간대는 주로 15시부터 18시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용 연령층도 다양화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똥구리 놀이터를 보면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 후 놀이터 방문자 수가 평균 5명에서 79명으로 증가하였고 놀이터 이용 만족도도 2.74에서 3.56점으로 개선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개선 이후에 전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놀이터 환경 개선 사업 내용입니다. 전주시는 완산 한계, 덕진 한계소를 선정하여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부장의 통합 놀이터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사업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아이들 놀이터 개선을 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선행하였습니다. 놀이 환경 진단 점수와 공원 조성 연도, 반경 250m, 300m 이내의 아동수, 주거 환경 등을 수치화해서 일차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동별 안배를 통해서 10개소로 압축한 다음에 민간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최종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어, 여기 그 PT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덕진의 솔레와 중산 삼길 놀이터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워크숍을 네차례 정도 개최를 하였는데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놀이터는 아슬아슬 높이 높이 놀이터, 놀이가 이어지는 놀이터, 다양한 나이, 난이도가 있는 놀이터를 원해서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놀이터 설계를 진행하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외 놀이 환경 진단 주요 성과입니다. 어, 전주시는 놀이 환경 진단 이후에 놀이터 시계를 설치를 하였는데요. 결과 공유했때 어린이 조사원 의견 중 학원에 가야 하는데 놀이터에 시계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액 후원을 받아서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관내 공공어린이 놀이터 13개소에 놀이터 시계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지도를 저희가 새롭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놀이터가 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놀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각기 놀이터에 가면 뭘 하고 놀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어린이들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전주시는 사회연대 야오놀이 어깨동무 회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주시에 있는 160개소 놀이터는 아니지만 숲놀이터 생태놀이터, 물놀이터, 예술놀이터 등 특색 있는 놀이터를 한눈에 볼수 있는 놀이 놀이 지도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구글 지도와 맵핑하는 방식으로 놀이터 전경 및 시설 세부 현황 사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프라인으로는 야호 5대 정책 및 통합 브랜드 BI 소개, 온라인 지도로 연결 가능한 QR코드를 삽입하여 야호 놀이터의 종류나 위치, 시설 현황, 이용 시간 등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진단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 생활 SOC 간판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야오 BI를 적용하여 간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야오 놀이시설 19개, 52개 간판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야, 야오 BI 심볼은 꿈꾸는 나팔이에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야후의 놀이가치가 온 세상에 퍼지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외 2021년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아동의 놀권리 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아동의 놀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는 놀권리 보장 사업, 놀권리 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는 아동 권리 온부즈퍼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놀이 정책 개발 및 놀이문화 확산에도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놀이터 도시 전주 발전 방안 포럼을 두 차례 개최하였고 야호 놀이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동화 스토리 유튜브 영상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 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부모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하였고요. 2019년도에 제작한 야오 놀이터를 더욱더 아이들이 편하고 쉽게 볼수 있도록 리뉴얼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오 놀이터 지킴이 활동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희망골로 일자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은 전주시가 민간협력아동친화공간으로 조성한 덕진공원 맘꽃숲앤하우스 사진입니다. 덕진공원 내 구수영장 부지에 유니세프와 협력하여서 맘꽃숲놀이터, 맘꽃하우스, 맘꽃놀이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는 모래놀이터, 물덤벙, 트리하우스 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놀이 도서관은 중축 중에 있는데 이곳에는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담은 책들을 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님들은 이곳에서 쉬면서 책을 읽으며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놀이 환경 진단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아동의 놀이는 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놀이 시간, 놀이 공간, 놀이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입니다. 이중 놀이 공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놀이터의 환경을 조사하고 놀이성을 확인하는 일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똑같이 짓는 놀이터는 더 이상 흥미를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지역 내 놀이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체계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시민조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과 아동의 인식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놀이에 관심 있는 지자체라면 한 번쯤은 꼭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는 어린이들이 더 재미있고 특색 있는 공간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정형화된 기존 놀이터를 상의성이 극든 특색 있는 놀이터로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청 야오아이 놀이과 채필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필선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 전주시의 노력으로 아이들의 이용률이 높아진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전주시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흥시 아동친화팀 도영찬 팀장님을 모시고 시흥시 성과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아동친화팀장 도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흥시에서 2019년부터 추진한 유리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과 추진 과정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방향입니다. 저희시는 어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원 공간을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잠시라도 즐겁게 놀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주고자 방법을 고민하던 중시 프로그램과 뜻을 같이하여 놀이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본 사업은 일회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놀이성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2019년에는 놀이 어린이 공원에 대한 실체 진단 및 문제 파악과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2020년에는 개선을 실행하고 2021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공간 조성 및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외, 대내외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 프로그램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과 전문가를 연계해 주시고 저희 시 아동과 시민들은 놀이터 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 관내 한국산업기술대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대상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놀이환경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실태진단 조사, 실태진단 문제 파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8월 행복한 시흥아이 시흥 놀이환경 프로젝트를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 프로그램과 업무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4천만 원을 편성해 디아이디어 그룹과 함께 놀이환경 진단 능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아이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고 정확도를 조사,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시민 조사단들을 모집한 결과 108명의 시민분들이 자원해주셔서 이해에 걸친 교육과 관내 93개소의 공공놀이터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놀이터별 세세한 조사를 위해서 평일과 주말 다양한 시간대별로 한 개소당 두 분이 5회씩 총 10회 방문을 기준으로 하여 놀이 환경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이 환경 진단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경우는 놀이기구와 편의 부대시설 부분은 4.6점과 4.7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놀이공간의 놀이성 접근, 놀이성과 접근성 부분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개선정책 수립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놀이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년 11월에 공원별 진단결과 및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자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C 프로그램과 d i d 그룹, 아동보육과 공원과 등워크숍을 통해서 시범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을 하고 C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 공원에 대한 행동유도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선 실행 단계에서는 C 프로그램에서 1억 원 상당의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 유도 디자인을 개발해 보시는 것처럼 3개 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공원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나 공원에서 어른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한 공원 리모, 리모델링을 위해서 한국산업대와 함께 인근 초등학교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20여 명이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친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시범사업을 추진한 공사 전과 후 사진입니다. 마지막 확대 적용 단계에서는 일개소의 공원 리모델링과 144건의 공원 개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와 사회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놀이터 숨쉬는 놀이터 3호점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놀이환경 진단 후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특색사업으로는 비대면 놀이 확산 사업으로 부모님이 함께 놀아줄 수 있는 부모 놀이 교육 영상 16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22편의 놀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놀이 환경 개선과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동유도 디자인 설치 사업의 1억 원 어, 놀이시설 및 안전 개선을 위해 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4 4타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놀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숨쉬는 놀이터, 놀이 및 부모 환경, 어, 부모를 위한 영상 제작을 하고 비대면 놀이 확산의 특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어,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놀이를 기회를 제공하고 놀이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지자체들이 놀이환경 진단을 진행하고 나서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고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놀이환경 진단 후에 어, 아동정책 담당부서에서 모든 공원이나 어, 주변 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두 개 공원만 시범적으로 아이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면 같은 예산으로도 아이들이 만족하고 어, 즐거워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공원관리과 예산부서 등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면서 단기와 장기적인 목표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길게 어,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이 사업에 초석을 다져주신 시 프로그램과 이디 어, 뇌그룹 그리고 세이브드 질드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영찬 팀장님 감사합니다. 공공어린이공원에 이어 아이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분의 의지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시와 시흥시 팀장님 감사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지역의 놀이 환경이 개선되고 놀거리 인식도 향상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발표를 통해 아동 참여의 중요성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러는 앞으로도 놀이 환경 진단 프로젝트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인 2021년 11월부터 내년도 프로젝트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정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를 검토하여 1차 선정지역을 발표하고요. 선정된 지역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놀이터를 답사하고 실제로 놀이환경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확인합니다. 담당자 면담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이는 서류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개선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공모신청은 각 부서에서 받으신 공문이나 세이브다칠드론 홈페이지 내 공지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조사단 모집부터 개선계획 수립 워크숍까지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한 지역당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선정 지역 수를 고려하여 상반기 진행 지역과 하반기 진행 지역을 나눌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노류환경진단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관심은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지자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본 프로젝트의 확산을 위해서 분석 자동화 기능이 포함된 웹사이트를 10월 말 오픈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진,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실 수 있고요. 진단도 이 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의 성과와 후기들도 올려질 예정이고요. 조사단 모집, 신청도 웹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조사단들이 편하게 조사하고 OT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진단 페이지도 함께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사업 안내와 성과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년 공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지자체가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채팅장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미리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놀이환경진단 사업이 코시국에 맞춰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떻게 대응하여 운영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가 조사단 분들을 직접 만나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진행되었을 텐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조사단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아, 들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에 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단 분들의 목소리를 어, 목소리 듣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게끔 많은 루트를 이용해서 조사단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질문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 추후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문의주셔도 되니까요.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신나게 놀수 있는 환경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도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놀이 환경을 진단하여 의미 있는 개선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놀이 환경 진단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